여러 명이서. o y o u see that locker behind you? Get inside now. 여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목> 어머, 거기, 여기 호기 왔어. 어머머머머머머머 자, 프로젝트 플레이타임 파피플레이타임의 멀티버전 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돼서 지금 먼저 선점하려고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튜토리얼 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플레이를 좀 해보죠 아니 근데 한글정발이라고 해놓고 지금 자막이 한글지원이 안 되거든요? 어아 근데 그래픽은 파피플레이타임이랑 똑같네 기차에서 지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온거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죠. 이게 서버 문제 때문에 출시가 계속 미뤄졌다가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어? 어. 이렇게 한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미니 게임을 발동시킨 다음에 두 번을 맞추면은 되는 거네요. 반대편 반대편. n s The piano will play a sequence 와 이거 되게 오래 걸린다. 와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미니 게임. 어렵다 그리고. 아 손발력 게임. The toy Park. There's always a d Collect toy parts like this a and... n 이거 말하는 거야? 뭐야 무서워. 이거 왜왜왜 왜, 왜 잘려 있어? Deposit toy part. 저쪽에다가 장난감 부품을 넣으래요. 쉬프트를 누르면 달릴 수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허기허기가 깨어났대 여기 여기로 못가는데? 저희가 가져야 정상 아니야? 아 셔터를 닫으라고 아 아니 표시가 이상하게 돼있잖아 풀다운이 왜 저기에 있어? 여기로 떠야지 아, 이렇게 닫아서못오게할수 있구나. 아이난 다들어 다른데를 가는 라줄 알았지. 난못 봤어 h s 이그래 그래프. 이 투에서 나왔던 시스템이네. 당겨 한 눌러서 당길 수 있어요. 되게 오래 걸린다. 여러 명이서 uh -huh. okay, 여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어머, 호기호기 왔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o a s t e a r g e e a h One thing I neglected to mention. The reason we need people like you to get these parts is because these a c e a t l 지나갔다고 해서 나왔는데 <biết> <목소리> 거짓말이었어요. 어? 잡히면 여기로 빠지게 되는데 허기 허기들이 못 나오게 여기서 이렇게 막고 버티면서 저기요? 이거 맞아? 버티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조해주게 기다리는 시스템인가봐요. 이제 올려줘. 오, 된다, 된다. 나왔다. 오, 꺼내줬어, 꺼내줬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이. 자, 다시 당기래요. 아니야? 아,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당기라고? 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출할 수 있구나.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음. 오케이 이제 다시 내리고 헉, 빨리 도망가야 돼. 트레인으로 돌아가래. 기차로 돌아가는 게 최종 목적지구나. 나왔어 아, 이걸 눌러서 불러야 되는구나. 대바대에서 문 열듯이. 마지막 문 열듯이. 어 You ever find yourself as the last person standing? We'll send a train to extract you alone. 어, 부금 되게 좋다. 언제 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안녕? 반가워요? 어, 무서워. 곧올거 같아. 아니 근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허기 허기가 이리로 오면 어떻게? 열어줘. 어, 나도, 나도. 살았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어? 오오! 오! 우와! 내가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허기허기 플레이하는거야? 뭐야 귀여워 때리는거 되게 살며시 흐읍 이러면서 때리는데? 점프 우와 모션 봐봐 <웃음> 보이는 모든 걸 죽여버리래요. 어, 이거 퍼즐 실패하면 표시 뜨는구나. 아, 모션이 좀 많이 아쉬운데, 아, 이제 어루만지는 수준이잖아요. 아, 쓰러진 애를 다시 집을 수 있구나. 얘를 집어서 왜 이따구로 집어? Send the survivor to the feeding pit. 아, 아, 애들이 꺼내줬던 그 위치에 우리가 이렇게 버릴 수 있구나. 그렇고만, 그렇고만. 2를 눌러서 미니 허기 허기를 배치할 수 있어요. 다섯마리 The 열렸다. 싸대기. They will use the... <웃음> to put them into the ground. 너 쥐를 눌러서 사보타지 를 사용가능한데 어? 퍼즐이 고장났어 이 토이 파트는 뭐어 못가져가? search for survivors near breaker put them into the ground left shift 어 차징 어택이 되네. 달려가면서 바로 그냥 죽여 버렸어. 아, 여러 명이 있었구나. shift shift 아 쿨타임이 차고 있네. 미니 허기 허기를 배치해 볼까? 반응이 없는데? 죽이고? 어 뭐야 미니 허기 허기 좋아해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웃음> 사지를 찢어라. 다시 돌아다니면서 다 죽이면 돼요. 뭐더라구요? 아 끝났네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플라이타임 튜토리얼이 끝이 났습니다. 이 후에 저희 풀동부들이랑 같이 합방을 해서 재밌게 플레이 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도록 하죠. 녹화 종료.